일단은 그 센터오리님 혹시 들어오셔서 보시면 채팅창에 그 어떻게 제대로 들리는지 뭐 문제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웃음> 아예 오케이 들어오셨구나 어 일단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좀 서로는 그냥 대충 제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오늘 이제 좀 벨리알한테 많이 맞아보셨는데, 사실 벨리알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캐릭터예요. 나루메아는 생각할 게 많은데, 벨리알은 사 생각할 거 별로 없어요. 본인, 그러니까 벨리알 하는 사람이. 뭘 누르든 이제, 이게 어제 제가 녹화했던 영상에서 했던 얘기인데, 각 캐릭터마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주력기, 메인 웨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나루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강 한 이후에 구석에서 강경화수 강포멜 강경화수을 써서, 구석에서 확 강한 화력을 뽑는다? 그게 보통 메인 여팔인데 벨리알은 어, 얘가 워낙 좋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해도 돼요 얘는 그런 캐릭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벨리알 상대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 오늘 경기하시면서 본것 중에 이제 좋았던 점이랑 조금 개선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 일단은 어그 뭐지? 가장 오늘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쯤 거리에서 원중, 원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이런 거리에서 바로 원중, 원강 잘 누르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슬슬 기본기 거리는 숙지를 하고서 누르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센터리님이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은 뭘 하셨냐면 상대방이 가드한다고 할게요 가드면은 원중, 원중, 원중 원중, 이렇게 원중만 계속 쓰시다가, 원, 원중이 안 맞을 거리가 되시면, 원강. 이렇게 보통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게 원중 두 번에 원강 한번 누르시는 거. 이게, 안, 그니까, 그 거리에서 그 기본기를 누르는 거는, 맞는 선택지인데, 상대방이 그걸 너무 많이 보면은, 그 맞는 선택지를, 잡는 선택지를 얘가 내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내밀 때, 벨리알이, 그냥, 좀안 좋은 선택, 답안을 내는 거긴 한데, 벨리알이 저걸 그냥 승룡을 쳐서, 봅니다. 잘라버리겠다고 생각 했어요. 그러면은 저거리에서 그냥 승용을 쳐도 이게 잡히거든요? 안, 원중을 계속 넣다가 어? 이거 너무 멀어서 안 잡히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상관없다뭐 <웃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 원중 상태에서 그냥 벨리알이 뭘 했었냐면 펜두린이 뭘 했냐면 거기서 그냥 장풍을 던졌어요 근데 벨리엘 장풍은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찰나로 잡아먹는 플레이가 사실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싶었던 건 원중, 원강, 안중 다 이제 잘 쓰시는데 좀 이제 섞어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안중을 누르는 거는 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얘가 뭐 원약을 내밀죠? 원약을 내미는 게 머리 위로 피해져요 이렇게 아안피해져요 살짝 끝에? 였나? 에이씨 어떻게 피해지는데 그거 말고도 어뭐 얘가 공격 판정이 저기서 점프를 하고 하는 게 안중하면 이렇게 바로 밑강 발등 누르는 것도 이제 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좀 이제 다양하게 너무 같은 것만 계속 쓰시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그걸 잡는 선택지를 준비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원중 가드를 시켰잖아요 가드 시키신 다음에 어 너무 찰나만 쓰는 것도 안 좋은 스택지지만 아예 지금 찰나를 안 쓰세요 기본에 가드 시키고 가, 여기서 이걸 가드한 다음에 이거 이것만 해도 상대방이 맞으면은 조금 데미지 달고 뭐 막아도 가드 데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은 가드 시킨 후에 약 찰나를 썼는 있지만 중 찰나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방금은 얘가 막으면 바로 가드, 가드를 하면 바로 물 반격을 누르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러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냥 가드를 하고 굳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찰나를 이렇게 충전해서 놓으면은 상대방이 중찰나를 피하기 위해서 점프를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빠르게 반응하면 그런데 그냥 이렇게 중찰나에다가 바로 놓고 이렇게 때리고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해요 중찰나는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발동이 느린거지, 후디는 굉장히 제일 짧거든요 예음 점프해서 가는거 안툭 안툭 아.. 공중툭 아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거의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게 이걸 한 이후에 뭘 하려면은 무조건 이게 아마 들어갈거예요철나가 근데 다만 찰나가 공중에서도 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다만 공중에서도 가드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점프를 뛰어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가 원중을 내면 찰나 했어 그걸 베레알이 이렇게 그냥 점프를 해서 피해가지고 특을 써서 내리찍는 거 그게 걱정이신 거잖아 그죠? 맞나? 그게 맞?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게 맞나? 어 근데 <웃음> 여기서 원중을, 그러니까 여기서 생으로 찰나를 쓰시면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을 텐데 원중하고 중간중간 찰나를 섞어줘야만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바로 뭘안 하게 돼요 원중을 가드를 하고 상대방이 뭘할 사기를 치려든가 뭘 하려든가 그런 선택지를 내밀려고 할 텐데 여기서 바로 찰나가 연계가 되면은 찰나까지는 바로 이게 거의 프레임 트랩 느낌으로 들어가요 이게 보시면은 일단 원중 가다하면 제가 유리죠? 여기서 약찰나가 맞으면은, 뭐, 거리가 멀어가지고 일단 유리 상태가 돼요. 가드가 돼도, 가드가 되면 약불이던가? 약불인데, 가드가 되면 약불이긴 한데, 어, 약불이 되더라도, 저 정도 거리면은 사실 약간 분리를 얘가 칠만원게 없거든요? 이따 할게요 잠,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어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원중이 가드시키고 찰나를 쓰는게 보시면 가드가 돼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좀 이후에 후상이 분리하실 수 실제로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걸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상대방은 이걸 한 다음에 뭐 와서 뭐벨리하는 원강을 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 선택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걸 잡으려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이라 가끔씩이라도 섞어주는 게 좋다 이 거리는 이 거리는 좀 빡세게 반응해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를 가다하고 점프를 뛰어도 나루메아가 승용으로 대처가 되는 거리에요 이 정도는 저희가 찰나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생으로 찰나를 쓰는 거나 너무 대놓고 찰나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예측을 해서 점프를 하면 죽는 거리를 말씀드린 거지 이렇게 연계로 찰나를 쓰면 상대방이 완전히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그것만 한 다섯 번 써가지고 상대방 아, 또 원중하면 찰나 쓰겠지 생각하고, 원중 가드하고 앞구르기 누르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가드가 돼요. 그게 아니면 맞던가. 아니면 뭐, 무적기로 피하던지. 무적기는 허공 질 테니까 오히려 저희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또 말씀은, 원중 이후 찰나를 섞는다든지 하는 선택지도 고려해보시면 좋다. 오케이. 그냥 찰나만 쓰는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여기서, 뭐, 찰나도 좋고, 이렇게 살짝 좀 전진이 덜 됐는데 포말하고 이렇게 소말 하는 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 원중만 쓰는 것도 가끔 필요하지만 이후에 뭘 섞어서 상대방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 내용이었고요 그 말고는 이제 또어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한 얘기랑 살짝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이게 어느 부분이 잘 돼야 잘, 나, 잘 나가는 부분이냐면 이제 원강후 경화소를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스킬 연계 좀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원중 이후에 그런 거를 상대방을 가득 견제시키기, 헷갈리기 위해서 연계시키는 게 별로 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이제 제가 리플레이 봤던 이제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네, 근데 사실 그 히트확인은요, 그, 드림식한님, 저 선생님께서도 가끔 세시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 어, 진짜 완전 그, 초인들 아니고서는 히트확인이 힘든 게 맞거든요. 원강은 조금 널널할지 몰라도, 원중은 사람의 경지로서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래서 원강만 일단 확실하게 되도록 일단 연습 하시는 게 좋고, 원중은, 원중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방이, 맞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요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살, 살짝 말씀드리겠는데 상대방이 피가 없어 상대방이 피가 없, 없기 때문에 분명 뭘 비비려고 한 거야 죽기 싫으니까 뭘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중 내민다가 맞으면 바로 나갈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아 지금쯤 이고 왠지 원중 던지면 얘가 중간에 한번 걸리겠는데 하는 그감뭐냐 느낌이 오는 순간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성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 날씨도 또 샜는데, 원중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원중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원강은 이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주는게 좋다. 그리고, 리플레이 중에서, 어, 떤 분이랑 하신 거냐? 이게, 어팬 펜돌님인가? 아닌가? 부파사님인가? 그, 아마, 센터오리님이 왼쪽 끝이었나였을 거고, 벨리아리 오른쪽 끝이었어요. 거기서, 어, 센터리님 무슨 선택을 하셨냐면, 카구라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아, 맞네요. 무파사님이구나. 정면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무파사님이 까라둔 원약 맞고, 안중이었나? 안중 반중 맞고, 아스머디우스 맞고, 이렇게 콤보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대충 이쯤 되는 거리에서, 카구라제에 서 이렇게 막 달려가셨어요. 이걸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달려가는 거는 왜냐면 이 게임은 달려가다가 가드가 안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격 까는 거에 그냥 무조건 맞아주는 선택지예요 장풍만 깔아도 이제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 정도 거리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근접 격투를 많이 하시더라고. 음. 그쵸. 벨리알이 좀 세긴 세요. 정못사이 예. 음. 자, 그러면은, 어, 저희가 첫날에, 선생님이랑 제가 첫날에, 점프는 자주 안 하는 게좋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점프를 자주 안 하는 게 좋습니다는 어떤 부분에서 성립되는 얘기냐면 상대방이 내가 점프를 뛴걸 잡을 수 있을 때는 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이 거리에서는 점프를 해서 접근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 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격투 게임에서 점프라는 거는 가장 편하고 쉬운 선택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때리기 이제, 그니까, 편한 만큼 상대방이 밑강으로 치거나 해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의미고 근데, 여기서는 그 리스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예, 물론 벨리알은 그러진 않아. 저 킬바 따지면 벨리알은 거기서 리스크를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려운, 좀 어렵거든요? 어, 아, 씨, 잠깐만. 버튼 설정 되나? 버튼 설정, 잠깐만요. 아, 그리고 요거, 이모션, 이거. 나중에 버튼 설정에서 요거 5% 해도 되었고. 오케이 okay, 이거구나 L3 L3 알수 있네? L3 네, 왜 발동이 안 되지? 에씨 잠깐만요 제가 캐릭터를 바꿔서 보여드려야겠구 <웃음> 이제 슬슬 어차피 벨리알 그 사기치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미리 바꿔놓을게요 벨리알은 저 정도 거리에서 장풍으로 리스크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 대극선 장풍 던지는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비틀어야 돼, 중간에 한번 이거 아니면은 이 거리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오는 거 있잖아요 가드 올리면서 점프하는 거 가드하면서 점프해서 올리는 거이 거리에서는 얘가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거리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드 땡기면서 오면은 이 정도 거리에서는 얘가 뭘 내밀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 밑강이 성능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앞으로 넓은 게 아니라서 저런 거 잡을 수도 없고 저런 거 잡으려면 이제 승룡 써야 되는데 이거 알다시피 약승용은 가댐 막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거리에서는 야, 이 정도 거리 이렇게 완전히 그 찰나로도 안 닿는 거리가 되면 은 점프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다른 캐릭한테도 통이 돼요 점프를 뛰지 말라는 이유는 편하고 쉬운 대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리는 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자 여기는 여기는 애초에 그런 거리였다고 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이쯤 거리가 됐어 그럼나루에는 이제 여기서 찰나 같은 선택지가 존재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여기서 찰나만 쓰면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점프를 뛰서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앞구르기 한다던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오늘 몇번 장풍 앞구르기로 피하는 것도 이제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또뭘섞해야 되냐면은 그좀 어려운 부분이있었도 있는데 그 약포말, 약경화설 같은 걸로 순식간에 거리를 팍 하고 좁히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물론 이거는 장풍이 한번 지나가는 거를 보고 해야 됩니다. 어, 사실 벨리안에 그 장풍 대치를 뚫는 게, 네, 그쵸. 장풍 맞고, 그쵸. 이게 너무, 그러 그러니까 포말을 알려드린 거 이런 선택지도 있다고 이거는 사실 가장 좋은 선택지 않아 아니에요. 벨리알의 장풍을 내차는건 가장 좋은 선택지는 앞구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앞구르기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나오는 앞구르기여야 되냐면 자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벨리알 장풍이 특징이 이렇게 쭉예예혼에서 시즌1 기준 장풍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자얘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벨리알의 그 자세를 잘 보세요. 지금 이거보면 장풍이 맵 끝까지 맵끝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팔을 올리고 있죠 얘는 장풍이 정말 성능이 좋은 대신에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장풍을 날리고 있는 동안에는 카운터예요 얘는 아무 다른 동작을 그 파생동작밖에 못해요 이런거 이런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터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장풍을 던질 때, 그, 이제 막 굴러오는 걸 잡으려고, 이제, 굴러오는 걸 잡으려고, 이제 막 제자리에서 이제 굴릴 때가 있어요. 이제 적,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에는 아예 장풍을 안 맞는, 왜냐면 지금 이파생하는거 있잖아요. 어, 이 파생하는 게 아마, 안 맞아도 발동이 되긴 하는데, 그 살짝 타이밍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장풍 날리고, 발동시키기 위해서 막 팔을, 이게 막그 만세... 팔을 좌우로 벌리잖아요 이것도 하려면 중간에 파생 자세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장풍 나누는 걸 보고 적정 거리에서이 예, 정도쯤 거리에서 점프해서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쯤 거리면 찰나가 잡으니까 찰나로 잡든가 그게 아니고 이 정도 거리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쯤 거리, 거리가 오면은 얘가 벨리알이 이쯤 거리에서 장풍을 던지면 무조건 굴려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요,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굴리는데, 이쯤 걸리면은 원강이, 아니, 원중이나 원강 쓰면은, 장풍이 사라질 겁니다. 이거는 한번 지금 보여드려야겠네. 그렇다고 이제 점프만 뛰어서 접근을 하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예상할 테니까, 그걸 적들이 잘 섞어서 쓰셔야 된다. 포마를 쓰실 때도 있어야 되고, 예, 장풍이 오는 걸 보고 점프, 이, 이 거리에서 이제 점프해서 접근하다가 그게 이제 뭐 대놓고 날리는 거 보이면은 앞구르기로 이제 접근해서 형제만 굴리는 거 이제 때려 죽여줘야 된다 이런 느낌 자 반격으로 가드 후 반격으로 장풍 날리도록 할게요 봐서 뭐였지? 이름이? 개티인가 오케이 맞네 이거를 이제 이쯤거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쯤거리는 제가 뛰면은 상대방이 후질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못해요 대각선으로 날려오죠 애초에 저를 격주시킨게 아니면 보시면 제가 약찰나로 가드를 시키고 뛰는데도 여유로운 거 보시죠 반대로 이제 강찰로라면은 뭐. 전까지는 안되네요 아 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네. 보시면 앞구르기 하면은 저 장풍이 사라지기 전까지 얘가 계속 팔 내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거리에서는 벨리알이 사실 그러니까 장풍을 쓰면은 리스크를 동반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잘 캐치해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벨리알로 리스, 나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냥 이제 뭐 힘드신 거면 이 정도 거리인 건데 이 정도 거리에서 말씀이 그렇 그냥 점프해서 가시면 이게 편하고 맞는 선택지예요. 이거는 벨리아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90% 정도 이쯤 거리돼서뭐 이것도 좋은 이선택지 하나 더 있는데 이쯤 거리 애매한 거리에서 찰나로 하면 여기 던지 던지고 막 하는데 원강이 살짝 안 닿는 거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때쯤에 점트 가는 거 이것도 좋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일단 장풍은 대충 이 정도. 왜냐면 장풍은 벨리어 장풍은 본인이 좀 경험을 해보고 벨리어 유저마다 쓰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장풍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직접 본게 빠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좋았던 내용이 아어 맞아 이거 이거 지상 강섬을 가드된 이후에 약개틀링 후 잡기 시도 이거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정확히는 지상에서 강섬을 썼는데 상대방이 공중에서 가드가 됐고 그걸 약개틀링을 하다가 잡기를 시도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시도인데 하나 실수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실수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겟... 겟틀링 후나루미아 상황은 약간 불리해요 즉이 상황에서 잡기를 하시려면은 리스크를 지셔야 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감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일단 감수를 하셔야 되고 예한 다음에 하고 이렇게 좀 게다가 여기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개틀링이면 거리가 벌어져서 잡기라면 안 잡혀요 절대로 이건 절대 안 잡혀요 반드시 하실 거라면 하고 다가가서 잡으셔야 돼요 조금 더 굳이 뛰어서 가실 필요도 없으세요 살짝 앞으로 민 다음에 그냥 잡으시면 되는거다이 정도쯤 거리되면은, 이 정도 거리, 살짝, 이 정도쯤 거리되면은, 저 잡기에 흡입력이 살짝 있어가지고 잡혀요, 안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굉장히, 이거, 이치시 굉장히 좋았고, 다만, 잡기를 하실 거면 조금 접근해서 거리를 좁히셔야 된다 이걸 이제 익숙하게 연습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다음에, 뭐, 다가가서 잡던지. 가장 대표적으로 좋은 건 이거겠죠,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요리니까 달려가 잡는 거. 오케이. 이 부분 이제 캐치하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리플레이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짤막한 내용들은 일단 추려서 말씀을 드렸고, <웃음> 이제 좀 이제 벨리알. 오늘 몇번 상대 보셨잖아요 그럼 벨리알의 그 기술들 몇 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벨리알이 왜 문제가 많은 캐릭인지 그니까 러왜 욕을 많이 먹는 지 지금부터 캐릭터 경직차 있잖아요 이거 동등, 이거 뭐 분리 이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잘 봐주세요 안약 한번 가져시켰어요 유리죠? 두번 가져시켰어요 유리죠? 세 번까지 났는데 유리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요 안중이 있어요. 얘는 안중. 안중이 안중 하단이에요. 하단 다른 캐릭터는 안중이 상단이잖아요 대신 얘는 안약이 상단인 대신에 안중이 하단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안중이 가드가 되면 본인 유리에요 오늘 당하신 내용 중에 이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이러다가, 팔 내밀다가 이거에, 이게 팔 내밀다가 이거 프레임 탭에 잘려가지고 이제 죽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는 프레임 탭이 사실 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당하신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배틀링 하고, 이거, 이게 아스모데우스라는커작인데 발동이 빠른 버전이 있고, 발동에 살짝 선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발동에 살짝 선딜를 넣으면은, 완벽하게 후, 딜레이 캐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살짝 좀 고민했다가, 어? 얘뭐 안하네? 내밀어야지 했다가 이 선딜 살짝, 충전형? 충전은 아니고 살짝 선딜이 있는 중아스모데우스에 잡혀요 이거는 몇번 맞아 보셨을 거예요 직접 어? 이거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중아스모데우스에 맞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맞아보신 경험은? 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얘는 스킬이 일단 스킬을 먼저 보여드리는구나 스킬이 뭐가 있냐면 장풍 대각선도 가능한데 이 장풍은 파생기가 있다 맞나? 오케이 이렇게 파생이 가능하다 이거랑 파생하는 동안에는 얘는 카운, 무조건 전신 그 카운터다 행동하는 중이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 승룡. 약 승룡이고, 이제, 중승룡. 이걸 알려주세요. 중승룡. 얘네는 노토리 승룡이 약이랑 중이랑 강이 다 달라요. 약은 그냥 저희 일반 약 승룡 쓰는 거 똑같은데, 중승룡이 올라가는데 히트 판정이 없는 대신 착지할 때 약간 히트 판정이 생기고, 히트한 이후에 본인이 유리해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은, 지금 얘 가드하면은, 얘 가드한 이후에, 어 약자를 비비는 걸로 설정할게요. 이래서, 가드 대고, 어, 잠시 이렇게, 제가 잡아먹어요. 유, 제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되버려요 이게 중노토리아. 그리고, 저게 강, 네, 저게 강노토리아. 강노토리아, 그러니까, 강승용은 중요하실 점은, 올라갈 때 무적이고, 내려올 때는 무정은 없는데, 내려올 때 저거 힌트 판정이 있기 때문에, 아, 올라갈 때 막았다고? 손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타를 막았다고 손 놓으면은 이렇게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승룡이 2타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아 그리고 그쵸 이제 아마 대표적으로 오늘 좀 많이 답답하셨을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그 아니 이제 점특 점특 이거 이거죠 이 점특이 정말 말도 안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나루메아는 그러니까 역가드를 한다든지그런걸 선택지가 정해져있잖아 점프한 다음에 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카고라로 그렇죠 아예 뛰는 선택지도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너무 그것만 하시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미리 깔아두기가 가능하니까 적절히 섞어서 쓰셔야 된다 어, 어떤 선택지를 고르시던 적절히 섞으셔야 된다 자이안이점특이왜 좋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여, 뒤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엔 그냥 정방향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점특을 한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뭘 할지를 이렇게 그냥 접근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붙은 다음에 잡기 이게 그리고 구석에서 작용되면은 가드시키고 그냥 바로 붙여서 잡기하거나 얘게 역도 되던가? 구석인가? 안되지만 지금은 안되지만 아마 여기 필드에서 쓰면은 좀뭘좀 비썼어야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이게 살짝 뒤에 역가드 판정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 맞다 반격기도 설명되는구나 아이씨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점특을 상대방이 점특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얘는 이건 앉아서 앉아서도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건 앉아서도 막을 수 있는데 그 위에 나오는 공중공격은 앉아서 못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은 그냥 서서 이렇게 가드를 올리십시오 계속 이거 해서 이게 연계가 되든 아니면은 이건 다음에 접, 잡기가 연계가 되든 잡기는 이제 생각을 하려고 풀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위에 뭐가 나오든 일단 서서 막는 거를 기본,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벨리알이 흉악하게 막 연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고, 점문 깔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하다가, 이제 커잡 쓰는 거 정도? 이 커잡도 몇번 당하셨죠. 근데 커잡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완전 예측하고 있어도, 보고도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고, 어, 나왔다 하고, 숨을 누르려 도 반응 살짝 늦으면은, 잡혀요. 이거는 벨리알이 그냥 이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심리전이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커잡을 쓸 것, 상대방이 커잡을 쓰는 그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하다가, 네, 여기, 요, 하나, 두 번째에서 접근해가지고, 왜안 나가지? 음, 아, 그치. 이거, 이거. 이렇게. 보통 저는 이렇게 썼었거든요. 이 커잡이, 어, 발동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잡으면은 이제 댐지가좀센 편인데 문제는 이게 정커로 잡히면 댐지가 생겨 맞는데 단축 키로 잡 아니, 아니구나 이거지. 단축 키로 잡히면은 그래도 덜덜 덜 아파요. 잡을 못해요. 좀커 잡이라서. 그래서 벨리아리 이게 좀 많이 이기적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벨리아 기본기도 좀 설명드렸는데 을 이거 안 좋은 설명 들었었죠? 이거 유리인 거. 이거 말고도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그 메인웨폰이 뭐가 있냐면. 원강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원강 이거 이거 이거 몇번 만나 보셨죠 이게 왜 좋냐면 은 1타 이후에 캔슬이 돼요 2타까지 쓰는 것도 본인 마음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진거리도 길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 그냥 해야 되고 여기서 그냥... 아 그지? 이렇게 캔슬해도 되고 이렇게 커자 명계로도 되고 여기서 장풍 날려도 되고 장풍 날리고 여기서 이렇게 파생해도 되고 그쵸? 그게 제일 짜증이 나죠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사실 어... 저도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이제 많이 그 고통을 겪었는데 아마 저게 일단 저 원강이 연속가드는 아니거든요 연속가드가 아니어가지고 나루미아 입장에서 저거는 저, 저게 날아오는거 보이면 그냥 승룡을 누르시면 될거예요 이게 다른 캐릭터에서 배웠던 반격기, 이거 대처법이긴 한데 가두 후 승룡 승룡, 오케이 아 이게 연속가두가 되네 아 고체 자, 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옵션셀리트라고 하는 좀 전문적인 개념인데 사실 그 이 원리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원경을 두번 누르잖아요 캔슬을 안해 캔슬 안 하면은 보시면은 모션이 다 끝나고 승리 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무조건 2타까지 다 들어가야 한다는 승리이 나가잖아요 이 다음에 그럼 자 1타만 치고 제가 캔슬 해볼게요 알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어... 아씨 이거 좀 설명이 복잡하네 원강을 하고 이탑까지 들어가면은 숙룡이 다 끝난 다음에 나가요 이 다음에 장풍을 바로 가드를 시키면 마찬가지로 가드가 끝나고 나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때리고 아씨 아이씨. 안, 안 때리고 파생을 시키려면은 이게 제가 맞아요 그, 중, 그 사이에 숙룡이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여기서 1타하고 끊고 1타 끊고 딜 캔슬을 해도 맞기도 하고. 이거, 아, 이거까지는 안 되는구나. 아이씨, 그렇게는 내가 나름의 액장에서 보여주는 거 빠르겠다. 네, 저거는 대처법이 원강으로 막 들어오는 게 보인다 하면은 얘가 2타까지 쓰는 거 아니면은 이, 까 이타까지 쓴다. 그러면 이 모션이 보이잖아요. 2타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 2타까지 가든 동안에 숙력을 눌러도 숙력이 안 나가요. 가드가 먼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승룡을 안 쓰고 후상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1타 한 다음에 뭘 캔슬하고 뭘장난질칠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무조건 승룡 눌러주시면 돼요 거의 맞아요 그러면 아직 이게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원강 1타죠? 1타를 나한테 가드시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가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 제가 승룡을 눌러도 가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승룡이 안 나갑니다 승룡이 안 나가요 그 다음에 2타가 들어오면 2타까지는 연속 가드, 시스템상 이 2타까지는 무조건 막고 있으면 계속 가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승률이 봉인이 되고 그 상황에는 제가 승률을 한번더 누르지 않는 이상 이제 승률이 안 나가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뭔가 1타를 때렸어, 가드 됐어, 거기에 제가 승률을 눌러놨어요. 승률을 눌러놨는데 얘가 뭐장난질을 쳤어, 회피로 해서 캔슬했던지 뭐장풍을 던진다든지 하면은 마찬가지로 연, 시스템적으로 연속가드가 되는 기술이 아니면은 그 사이에 승룡이 비집고 들어가요. 무적기로 이거는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가드로 하는 게 낫겠지? 가드 이거는 녹화를 해야겠는데? 아이씨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 녹화, 녹화, 녹화 좀 하나 좀 잠깐만 보통 설정 기록 오 나중에, 나중에 충회화 시켜. 자. 제가, 어 원강우,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저한테 한다고 할게요. 보이시죠? 상대방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이거, 원강 1타가 들어왔을 때 승룡을 눌러놓으면은, 아니, 잠시만, 이거. 아이씨 이렇게 원강 1타가 나올 때 가드를 한 다음에 상대방 뭔 장난치 장난질을 치던 안치든 그냥 승룡을 눌러두면은 장난질을 치면 승룡이 나가서 잡아버리고 장난질을 안 치면 가드가 돼요. 아 잠깐 이거 말고. 요거? 아좀 거리가 멀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원각 이타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 그냥 보이셨죠? 원각 이타를 할때 제가 승룡을 똑같이 누를 거예요. 지금 입력 로그를 봐주세요. 보이시죠? 계속 연타에안 나가죠. 보시면 다 끝나야 나가죠. 이게 시스템의 연속 가드가 되는 기술과. 승용의 무적 발동, 그게 역, 복잡하게 엮여서 발생하는 건데 뭐 지금 당장 이하시기에는 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거 진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막 원강으로 사기치려고 막 이런 거막 이동을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고막 이거 한다든지 아니면 은뭐 마음대로 이,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막 이런 짓을 할, 막 하려 해 아이씨 이거 아니 네, 이게 좋겠다 이거 이거, 이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아이 잠시만 이거 말고 그냥 가드 올렸다가 이거 일타 맞고 이렇게 승룡 누르면은 장난질을 치면 승룡으로 쳐내고 그게 아니면은 내가 가드가 돼서 안 나간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경대처법은 일단 이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선생님이좀 다르게 조언해 주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얼른 끝낼까 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반격기만 설명드릴게요 해 반격기 반격기가 이거거든요 이 반격기가 어, 너무 반격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격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이제 반격기를 눌렀을 때이유블리 프레임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발동 중일요? 이후 이거 이게 지금 보시면은 걸어갈 때 있죠? 걸어가다가 손 놓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딱 스냅을 주면서 걸으면 멈추잖아요 거기서 반격기 판정이 끝나요 거기서 반격기 판정이 끝나 아이씨 이거 직접 근데 이게 어쨌든 반격기잖아요 제가 직접 때리지 않으면 발동을 안하는 반격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격기를 누렀었어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내밀어서 내가 얘가 걸어다니기 시작해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 오케이, 이제 예, 해볼게요 내가 걸어 그러면은 밀어가지고 벽에서 그냥 세게 때려주세요 얘가 뒤에서도 반격이 되는가? 오케이, 뒤에서도 반격은 되는데. 그렇죠. 잡기는 싸게 때리는 거야. 잡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때리잖아요. 근데 더 좋게 때리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굳이 넘어서 반대로 밀 필요도 없어. 근데 코앞에서 갑자기 이러기 시작했어. 그냥 이렇게 달려서 벽까지 밀고 후 딜로 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좀 실수했는데 어쨌든 반격기는 사실 숙련된 벨리알일수록 반격기를 안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벨리아는 반격기를 안써도 완벽한 캐릭터고 오히려 반격기를 쓰면은 너무 리스크가커 빗나갔을 때 그래서 잘하는 벨리알일수록 반격기를 안 눌러서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대응법만 알아두시면 돼요 실수로 반격기를 누르든 아니면 초보분들이니까 근데 방금 하신 분들 보니까 반격기 거의 안 누를 것 같긴 한데, 이미 그다교육 끝나가지고, 만약에 반격기를 누르는 벨리아를 만나면, 안 때렸어요. 그래서 반격기를 이렇게 허공에 막, 흥흥 하면서 걸어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미루세요. 그 시간동안. 미는 거는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격기 발동을 안 해. 그래서 구석까지 몰고 가면은, 나름의 가장 센 데미지를 먹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리플레이 보고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 좀 늦어, 늦어서 죄송하고, 아이고,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 진짜 경기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을텐데 벨리아는 답답하셔도 그게 본인이 못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자기만 뭐 가지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이제 내일은 제가 그 나루미아, 나루미아도 사기치는게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나루미아 기본기를 더 익숙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뭐 설명 안 드렸는데 아마 선생님도 그러셨을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니까 기본기 거리 어느정도 가늠이 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카고라를 이용한 근접 전투의 그 개념을 좀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때 얘가 사기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까? 단 간단하게 딱 하나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루미아가 사기칠 수 있는 게 어떤 케이든 다 사기칠 수 있는 게 하나씩은 있어요. 지금 얘가 일어나고 나서 예를 들어 그쵸 승룡은 안 돼. 승룡은 무적기이기 때문에 얘가 어, 기상 후 반격을 약을 비비는 걸로 할게요. 약, 최소 프레임이죠? 근데, 잡고 나서, 강두번 눌러놓으면은, 얘가 카운터로 잡혀요. 이런 걸 두고 정셋이라고 하거든요? 정, 정식 셋업, 레치피가 있다 해서. 잡기하고, 강을 두번 누르면 상대방이 최소으로 뭘 하든 무조건 쓰는 거 아니면 무조건 카운터로 잡혀요. 잡기를 써도 잡히고, 오버헤드를 써도 잡히고, 약을 비벼도 잡히고, 무조건 잡혀요. 무조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뚫려요. 그요 그렇죠? 오케이. 보이시죠? 무조건 뚫려요. 무조건 뚫리지만 무조건 쿨이 무진장 1초에 쓰고 싶다고 매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방이 좀 눈치 보고 막 비빌 것같아 그러면 이게 이거 하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사기치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두 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일부만 알고 선생님이 더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선생님이랑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어.. 이제 콤보 연습 이제 내일 하시기 전에 콤보 연습 이제 좀더 하셔가지고 이제 잘또 하시는 걸로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